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운명학연구소 이한입니다. 자, 연달아서 이번에 기토일간 진행해 볼텐데요. 역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빈 화면에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각 일주별로 간단한 해석을 보실 때에는 타임라인을 찍어서 나중에 고정 댓글에 있는 그 타임라인 클릭하시면 해당되는 일주로 넘어갈 텐데요. 일주를 보시기 전에 반드시 이 인트로 영상을 꼭 보신 다음에 건너가시는 것이 내용 자체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클릭할 수 있는 동영상 카드에 신약신강을 꼭 제가 같이 오픈을 해놓을 테니까 그 카드를 클릭하시면 해당 영상을 보시고 다시 이 영상으로 오셔서 이해를 더 풍부하게 할수 있습니다. 신강신약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면 은 어떠한 세운이라던가 대운이라던가 또 하루하루의 일진을 보실 때 많은 부분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우선 기토일간 분들 이제 보실 텐데 제가 십이운성을 참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인데요 십이운성은 이 영상에서도 밝히겠습니다 연애자평이라고 하는 이 고서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새로운 십이운성 희석하시는 분들은 어 저거는 뭐지?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저는 배울 때 이걸로 배웠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가지고 연애 잡힌 기준으로 한 12운성 해석과 그리고 1 2온성이 이제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건 말 그대로 12운성일 뿐이고 왕세를 보는 왕해질때 그리고 새질때어 이제 무력해 질때 요런 기운의 강도로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활용 빈도가 반드시 있습니다 무조건 무조건 어느 상황이든 다 맞다. 이건 아니고요. 운명학이란 그런 것 같아요. 육효를 써야 할 때도 있고 점을 치는 부분에 또는 학문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그 활용도를 반드시 파악하고 접근해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연애잡힌 기준으로 보는 12운성 저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책 추천은 따로 문자 주셔도 제가 답변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2022년도... 이민년이 들어왔습니다. 우선 기토에게 우리 기토일간 분들께 이 이민년이라고 하는 해는 어떠한 해냐면 크게 청간지지 모두 모고의 운동 즉 관성의 운동으로 들어오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신약한 분들께는 별 해가 없어요.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열려있는 부분이고 하지만 신강한 분들 특히 신강한 분들 중에서 금을 용신으로 쓰고 계신 분들에게는 타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 자체가 무력화되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러고요. 하 목에 관성 운동을 하게 되는 이청간에는 정제 그리고 지지로는 정관을 가지고 들어온 이이민년의해 자체는 여러 가지 커뮤니티 활동이라든가 또 직장생활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혜택이 들어오는 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해라고 할수 있고 특히 신약한 분들께는 더 좋을 수 있는 상황이 목화기운이 필요한 분들이겠죠. 사실 신약한 분들이라는 것은 특히 원국에 사조원국에 오화나 아니면 술토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잇목의 해가 들어오면서 화해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인호술 화해 운동을 하게 되면 이것이 인성작용을 하게 되어서 화생토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더 도움이 될 것이고,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거나,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규모가 좀더 커집니다.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해가 됩니다. 이거 꼭 염두에 두시고, 음, 반면에 신강한 분들은 그러면 해로우냐, 무조건 해로우냐, 그렇진 않아요. 이분들 중에서는 목을, 즉, 목이 관성이잖아요. 이 관을 용신으로 쓰는 상황일 때에는 좋아요. 이분들은 좋아요. 근데 나머지는 별로예요. 나머지는 거의 별로고, 이 신약한 분들이 사업 장사에서 규모가 커진다고 했는데, 특히 임대 사업 하시는 분들, 임대 사업, 가격은 뛰는데 수요가 없다. 이 임대 사업 하시는 분들께 활로가 열릴 것이고, 여러 가지 문서로 인한 재산들, 또는 이제 부동산이 아무래도 대표적이겠죠. 자산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상가 건물이라던가, 오래된 주택을 가지고 계신다거나 주택이 꼭 나쁜 투자처는 아니에요 여러분 번거롭지만은 않고요 형태에 따라서 그래서 뭐 아파트를 갖고 계신다거나 이런 문서 형태로 되어 있는 투자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신약한 케이스다 그러면 당연히 이번 해에 좋은 기회가 열릴 걸로 예상이 돼요 이 호랑이 해에는 지장간으로 품고 있는 것이 일단 우선은 무토 겁제가 있고 병화로 들어온 정인이 있고 그 다음에 간목으로 들어온 정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정인의 기운 때문에 신약한 분들께는 좀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칠판을 하나 더 열어서 자 칠판 하나 더 열면 은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일주를 타임라인에 박아둘 텐데 기축부터 기묘, 그 다음에 기사, 그 다음에 기미 또, 기요, 그리고 이제, 기해. 이렇게 여섯 가지 일주를 할 거예요. 그런데이 공통적으로 우리 기토일관들은 양에서 음으로 넘어가는 운동을 하고 있는 천간이고, 또, 그제서에 기해가 자 자기, 자기 모습을 잘 드러내지는 않지만, 공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공통적으로 하는 것은 우선 재성. 이 재성이 순데, 수가 이제 불안정해지는 거죠. 수는 우리에게 금전이라던가 또는 연애를 할수 있는 이성을 끌어당기는 운인데요. 직장을 편안하게 순조롭게 다닐 수 있는 기운도 이 재성이 튼튼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보시면 은 봄의 기운인 임묘진으로 넘어가는 첫 해란 말이죠. 이 이민연 자체가. 그래서 목이 바로 봄이에요. 봄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겨울 기운은 당연히 약화되는 거죠. 그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겨울 기운이 튼튼해야 되는데 겨울 기운이 이제 봄이 되면서 눈이 녹잖아요. 얼음이 녹잖아요. 얼어있던 것이 녹는 거니까 빙벽이 녹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서 새벽으로 건너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2022년도가. 그런데 그 운이 열리는 것은 상반기는 아직 멀었고 5월 달부터 여름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운이 풀린다 그러면 7월 하순부터 풀려요. 아무리 빨라도. 그래서 정확하게는 8월 초부터 이제 가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하순에 해당하는 기운부터 신약한 기토 분들께는 좀더 기회들이 많이 열릴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정제가 임수인데 이 입장에서 이민년에 해를 들여다 보니까 들여다 보니까 임수는 겨울 글자라서 해자 축에서 가장 왕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묘진에서는 병사 임묘제에 걸리다 보니까 병지에 놓이고 그 다음에 편제죠. 이 편제 개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민년이라는 것이 바로 목욕지 환경에 해당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정해진다는 거죠. 우리 재성이 불안정해진다는 것은 직장에서 입지 또는 이제 더 나은 단계로 가기 위해서 아 현재는 직장인이지만 나는 사업을 뭔가 하고 싶다 이런 형태로 또 발현이 될수 있거든요. 그리고 관성이 뭐냐면 바로 이번부터 들어온 모근이에요. 정관이 간목이고 그래서 왕성하다는 거죠. 임묘진에서 봄에서 가장 왕성하니까 관성 자체가 이제 왕성, 왕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관성이 왕성해지면 식상에 해당하는 가을 기운이 이제부터 타격을 입어요. 그래서 어찌됐던 간에 이게 걸록제가 되는 상황이고 이제 평관, 을목은 여기서 제왕제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왕성해지죠. 굉장히 왕성해집니다. 관성 자체가 왕성해지고 관을 기다렸던 분들은 그래서 기회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관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식상을 한번 보시라는 거죠. 식상이 바로 금기운인데 상관이 경금이에요. 우리 기토들에게 그런데 이건 이제 가을기운이기 때문에 봄이 들어오면서 무너진단 말이죠. 바로 절지에 앉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신. 식신도 중요하죠. 신금이에요. 역시 호랑이 기운에서 태지, 그러니까 절태지니까 절퇴양이 기장이 무력화되는 상황이고 이 환경지 자체에서 무력화가 되다 보니까 이 상관이 절제 놓였다. 이 뜻은 뭐냐면 우리 기토들이 새로운 장사라던가 새로운 사업을 드디어 시작을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정관이라고 하는 이 환경지가 이제 임인의 지지로만 정관이 들어오는 게 것이 아니라 천간에서의 임수도 정화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정임 한 목이 돼서 양목의 움직임이 있어서 천간지지 모두 다 목으로 이제 운동을 계속한단 말이에요. 계속 이제 행성이 도는 것처럼 그러면 정관 환경지에서 천간의 생각까지 정관이 들어오다 보니까 직장이 없던 분들은 직장이 생기는 거고, 그 그러니까 취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도 시작한다 그랬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장사를 시작한다는 얘기도 되겠죠 새로운 장사 또는 뭔가를 내가 사부작 사부작 만들려고 한다는 의미가 돼요 기존에 저처럼 어떤 상담업이나 강의를 하고 있었던 사람 같은 경우는 아 뭔가 올해 다른 걸 해봐야지 뭔가 이 분야에서 내가 아직 건들어 보지 않은 분야가 있으니까 운명학 중에서도 다른 분야를 공부를 하고 여기서 사부작 사부작 뭔가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이제 발언이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여성분들 중에서는 이기토일간 중에서도 원곡에 호랑이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 원숭이 글자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사, 그 다음에 해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호랑이 해가 들어와서 이게 이제 정관으로 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미혼인 분들 중에서는 국제결혼을 하시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도 신강한 분들께는 조금 불리할 수가 있는데 신강한 분들 중에서도 아무래도 목, 기운, 이관 자체를 용신으로 기다려왔던 분들, 그분들께만 크게 이제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거나 또는 명예가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해가 된다는 거죠. 뭐 작품이 대박이 될 수도 있어요. 연예인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인터뷰 영상을 가지고 기적부터 쭉 제가 여섯 가지를 해볼 테니까 그걸 보시고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어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여기 보시면 지장관 중에서 간목정관이 있어요. 이간목정관은말 그대로 뚫고 얼음을 뚫고 올라오려고 하는 큰 에너지거든요. 이큰 에너지가 올라왔는데 기토라고 하는 것은 밸런스를 맞추는 청간이에요. 이 기토가 감목과 싸울 필요도 없고 또 기토를 내가 이기려고 이민년에서 무리한 운동을 할수 있는 해는 아니거든요. 근데 기토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방향을 트는 터닝 포인트를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이민년의 해이기 때문에 어 대다수의 기토분들께는 건강 문제만 다소 있는 일주 몇 가지만 빼고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계속 응원해 주십시오. 자 이제 첫 번째 기축일주 보겠습니다. 기축 시작! 자 기축일주 보시면 우선 본인의 이 비견 같은 육신이죠.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시 동그라미를 그려드릴게요. 동그라미 보시고 따라오시면 되는데요. 기축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 일간 입장에서 인묘지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속에 품고 있는 그, 이 육친이 계수 편제 그리고 신금 식신 여성 입장에는 자식이 되죠. 자식을 이제 내품에 묻는다라는 뜻도 되고 그다음에 기토 비견이라고 해서 형제를 묻는다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편제는 아버지 그리고 식신은 자식 여성에게만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비견은 내 형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아픔이 있는 일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철학원이나 이런 데 가시면 간녀지동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예요. 내가 부부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남편이 들어올 틈이 없다라고 해서 결혼은이나 남편은은 좀 불리하다라고 듣는 일주가 바로 이 일주예요. 저도 이 일주거든요. 저는 미월에 태어났어요. 자, 이 운세참 보실 때 축월에 태어난 기토도 같이 들어주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기축 월에 이제 태어나셨다거나 월주 중심으로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우선은 편의를 위해서 일주로 하겠습니다. 일주로 할 거고 이 기축 일주 분들은 기본적으로 먼저 이제 그 성격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소의 형태. 그러니까 동물로 따지면 자축이며 진사, 자축묘어 진사오미, 진사오미 신유술이잖아요. 소예요 소. 참을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릴 줄 알아요. 기다릴 줄 알고 또 늦게 성공을 해요. 실제로 이분들은 늦게 성공하는 일죠. 늦게 성공. 그만큼 기다릴 줄 알고 참을성이 있고 또꼭 이렇게 안 싸우고 자식이 자기가 자할 말을 그대로 품고 있다가 막판에 본인의 주장을 하는 그러니까 좀 무섭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은 인내심이 크고 늦게 성공하고 고생도 좀 많이 하지만 그만큼 참고 타이밍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이신데 이번에 이민년이라서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예요 근데 정제는 거의 힘을 못써요 왜냐하면 인오술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인목 자체가 천간 지지 모두 합쳐서 목에 운동을 하지만 이노술로 인해서 활을 끌고 오고 실제로 지장관도 지금 뜯어보시면 무토, 겁제, 이제 정관이죠 형태가. 그리고 병화, 이건 정인이고요. 그 다음에 감목, 정관이에요. 정관이고 이렇게. 불을 품고 있단 말이죠. 실제로 인오술로 인해서 인오술로 가려고 하는 운동이라서 얘는 이제 불운동을 하고 인성운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한 기토분들께는 더 도움이 되는 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목화가 필요한 상황 그런 분들께 굉장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 아래에 있는 이 지장관을 보시면 병신합이 되고 무게합이 되고 그죠? 그리고 갑기합이 돼요. 축가인은 서로 아래에 있는 지장관끼리 모두 암압을 해요. 서로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이 들어와도 겉으로는 목곡토를 해서 기토를 공격하는 걸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보신 바와 같이 무게 합파, 병신합수, 갑기합토 이렇게 서로 암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한 분들께는 더 좋은 기회가 들어올 수가 있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음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면 양의 운동으로 틀어주는 거니까 비견 비견으로 인해서 그 재성에 대한 손해를 보고 계셨다 그러면 축을 잘못 썼다 그러면 이제 축을 잘쓸수 있는 잇목의 해를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손해가 되었던 부분이 만해가 되고 명예가 순조롭게 올라오는 부분입니다 신약한 분들께 조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부인과 소원해 주셨던 남성분들이 계시다면 다른 사람이 중재를 해주거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화해를 할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해서 자식이 있는 경우에 저 식신활동이 정인과 암압을 하기 때문에 아이의 성적이 더 높아진다거나 자식에게 인성의 그 명예에 대한 또 상승하는 운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요. 포상이라던가 상상복이도 들어올 수가 있고 내 주변에서도 내내나 나 자신에 있어서도 사업이나 직장운에 있어서 관성의 혜택이 있다는 거죠. 직장으로부터의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기축분들은 대체적으로 이임목회를 맞아서 금을 용신으로 쓰시는 분들만 예외적으로 좀 타격이 있어요. 금을 식상, 금식상이잖아요. 식상이 타격을 받는다고 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물론 많은 변수가 있을 것이지만 금을 무기로 써야 하는 사람들만 힘들어질 수가 있는 반면에 나머지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머지 분들은 거의 명예라든가 또 부족했었던 사람들과의 타협하는 부분, 친밀도가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겉으로만 못붙 터지 비밀리에 뭔가 내가 진행을 해서 7월달, 8월달에 사업을 시작하는 쪽으로 움직인다거나 아까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여러가지 내 준비 상황들이 벌어지는 부분으로 발현이 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 기묘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묘 시작! 자, 기묘 같은 경우는 지지에 지금 깔고 있는 글자가 편관이에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글씨 색깔을 바꾸고 동그라미를 그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편관을 깔고 있다고 그랬어요. 병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기둥이고요. 이제 값보다는 을이 좀 더. 이분들은 묘라는 글자를 보시면 쪼개어져 있어요. 쪼개어져 있고 양력으로 치자면 3월 초부터 4월 초까지 들어오는 글자인데 이 묘가 자오묘할 때 글자거든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자, 묘 또는 이제 오, 유. 그러니까 계절 글자로 보자면 딱 가운데 있는 대장 같은 글자예요. 항상 드러나 있는 글자인데 그것을 기토가 이렇게 딱 깔고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상대방 이성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받으면 손해를 받지 그러니까 이로운 것은 좀 받기가 어려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희생하는 쪽으로 가정에서는 엄마가 됐던 아빠가 됐던 가정 구성원에 대한 그신뢰라든가 애정은 누구 못지않게 굉장히 끈적끈적하게 강한 기둥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토끼 글자 속성 자체가 이묘 속성 자체가 끝까지 가는 게 부족해요. 아까 추광는 반대거든요. 이 묘는 축축하고 그리고 이제 목생화가 잘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성을 불러오지를 못해서 불을 피우려고 하면 연기가 많이 나는 글자예요. 그래서 음 사람 자체는 시원시원하고 그게 막 숨기는 건 전혀 없는데 다만 끝까지 가려고 하는 그 인내심 이게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네, 우선은, 이 운에서, 평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정제, 정관의 운이 들어와서, 평관을 원곡에 갖고 있는데, 정관 운이 들어온 거란 말이죠. 모운으로 관의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정관 운이라고 할수 있어요. 세운 자체가. 이렇게 평관을 가지고 있는데, 정관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운에서 들어오면, 이거 역시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아무리 식상 타격을 받더라도, 특히, 음, 이 호랑이 글자를 보시게 되면, 무토, 그 다음에 병화, 그 다음에 간목이잖아요. 겁제, 그 다음에 정인, 그 다음에 정관이죠. 묘가 인을 만난 상황에서, 인에서 묘로 가게 되는 인묘목국이 아니라, 묘인목국으로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 목의 웅동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이걸 제가 칠판에 써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써드린다 그랬는데, 인을 갖고 있는데, 운에서 묘를 만난 상황하고, 묘를 갖고 있는데, 인을 갖고 있는 상황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인 묘라는 것은 인 묘를 거쳐서 진으로 가는 상황이고, 이건 이제 진에서 이렇게 가는 상황이거든요. 요렇게 가는 상황이 요렇게 가는 상황이 다를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이렇게 처음 시작을 해서 중간에 연마작용을 통해서 가진, 가는 진가 상황인데 이 인묘로 거쳐서 가게 되면은 목에서 화로 가는 즉 우리 기토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으로 우선 갔다가 관인 소통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활발해요 이게 굉장히 땡큐예요 오케이인데 묘에서 인으로 간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음목에서 양목으로 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칫 무너질까 봐 불안불안한 게 있어요. 이건 결국 관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을 품고 있는 관이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관일 뿐이에요. 평관이기 때문에. 평관이돼 정관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관 자체에 집착을 해요. 명예에 굉장히 집착을 할 수가 있어요. 묘에서 인으로 가는 것은? 그럼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묘에서 인으로 가는 과정이잖아요. 묘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 기묘 기둥을 가지신 분들이 이민년을 맞이하게 된 상황이다 그러면 괜찮기는 괜찮은데 승진을 위해서 굉장한 압박감을 가지고 가신다거나 또는 여러가지 품이나 에너지나 시간을 굉장히 많이 들였는데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다사다난 하셨는데 쉽게 갈수 있는 과정을 너무 어렵게 가게 되었다 라고 이 2022년도 하반기에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고생이 좀 많다는 거죠 다사다난 할 수가 있고 어... 결국은 자격증을 하나 딴다던가 아니면 승진을 위해서 위에서 간다던가 아니면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부동산 문서 운요런 상황들 나에게 기득권을 가지게 되는 재산 자산 요런 상황들이 많이 고생스럽게 내가 쟁취를 하게 되더라 라는 상황이에요 많이 집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묘 같은 경우는 음 이걸 이제 또 부부관계로 보게 되자면 남편과 남편과의 사이도 그래요. 처음에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와의 대화도 잘 피하고 서로 이제 굉장히 좀 사이가 서먹서먹했었는데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 결국은 사이가 좋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이렇게 될 거면은 왜 굳이 상반기 때 그렇게 애를 먹이고 본인을 피하고 어, 서로 막 사람들 본 앞에서 싸우고, 그걸 했을까. 후회를 할수 있는 상황이죠. 쉽게 갈수 있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기묘 부분, 기묘분들이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반대로, 뭐 자식 걱정을 한다거나, 어떤, 직장에서의 변동운이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주변 사람에게 뭐, 뺏긴다거나, 이런 운도 아니에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된다거나, 전혀 아니에요. 그냥 무난해요. 목곡의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음, 직장도 쉽게 그만두지 않을 뿐더러,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진다는 거죠. 가정도 지키고, 직장도 지키고, 내 마음대로 하는 일이 많이 줄어요. 자, 그러면 기면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기사 보겠습니다. 기사 시작. 아, 역시 4월에, 그러니까 양력으로 따지자면 이게 5월 5일, 5월 6일, 요 정도부터 시작이 돼요. 양력으로. 그때부터 이제 이 뱀사자가 들어오는 여름으로 해당이 되고요. 기사라는 기둥을 보시게 되면은 정인이 이렇게 깔려져 있고 기토 입장에서는 재왕지 환경에 놓인 이 상황이에요. 기둥 자체가 그리고 지장간을 보시게 되면 모토, 그다음에 모토가 겁재죠. 그다음에 가을을 준비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상관경검이 들어와 있고 병화정인 이렇게 있습니다. 이 기사 기둥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말수가 많지는 않지만 사람 봤을 때이 사람이면 되겠다라고 하는 신뢰감을 주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드러내놓고 이렇게 나설 수 있는 자신감이라던가 어~ 끝까지 이제 사람들이 그런 받은 신뢰만큼 내가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프라이드가 많이 부족한 상황인 분들이 많으세요. 끝까지 하시면 돼요. 끝까지 마무리하려고 그러고 끝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책임감을 좀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어 20대 분들 중에서 아니면 30대 초반이라던가 관공서에 대한 시험을 준비한다거나 공무원 시험 같은 거 준비하시는 분들 있죠? 행시 고시를 포함해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 신약한 기사일주 같은 경우에 신약기사인 분들 중에서 이 이민년이 들어오게 되면 정제, 그러니까 인성을 갖춘 상태인데 재와 그리고 정관이 이렇게 들어온다 보니까 재, 관, 인이 같이 모인다고 할수 있어요. 재성은 이제 힘을 좀덜 쓰긴 하는데 거의 못 쓰고 인성이 갖추어진 상태인데 관성을 만나게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시험에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또는 이 전해에 너무 성적이 안 좋아서 올해는 시험 도전 안 해야지 했던 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인사형을 굉장히 무서워 하시더라고요 운세를 보실 때 그런데 인사형을 보실 때도 신약한 기토분들께는 화의 기온이 폭발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 기사 기둥을 갖추신 분들 같은 경우 화기온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폭발하죠 왜냐하면 무토, 병화, 감목이잖아요 굳이 육중 써드리자면 여기 겁제 정인, 정관이에요. 자또 표시를 해드릴게요. 호랑이 글자가 병화 정인을 품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화기운이 인호술 그것도 인사형으로 만나서 폭발을 하게 되고 인사형 즉 정인과 정관이 만나서 형을 이룬다 뿐이지 그 과정만 시끄럽다 뿐이지 결과는 해롭지 않단 말이에요. 해롭지 않아요. 인상이 무조건 뭐 차량 사고가 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떤 입지에서 그운동이 일어나는지를 봐야 하는데 이렇게 신약한 상태인데 화균이 폭발하고 화균이 필요하고 어 기사라 하더라도 이제 이 사가 기본적으로 뭐 유라든가 축이라든가 이게 잡혀가지고 신약한 과정이신데. 금의 식상화가 돼가지고 더 신약해졌던 상황들 또 거기다 신축년 때막 내리누르는 상황이 식상화 되니까 더 신약해졌던 상황인데 불리해졌었는데 이렇게 이민년이 들어오게 되면 은 인사형이 마침 만나서 이입목에게 형으로서 가정은 좀 번잡스럽겠지만 어쨌든 화기운을 보태어주는 상황이라 더 본인에게는 음 위기를 극복하고 좋은 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신강한 분들께는 좀 얘기가 달라요 이 인사형이 신강한 기사일주를 갖고 계신 상황에서 인사형이 흉한 작용으로 일어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직장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기사주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위기가 기회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 부인이 지금 직장을 못 구하고 있었는데 이민연이 들어서 본인이 일할 만한 곳을 찾았더라. 이렇게도 운이 풀릴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본인이 본인 스스로가 관의 힘을 얻어서 제대로 된 조직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미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미 시작! 자, 기미를 보시게 되면 이것도 역시 비견이에요. 비견이고 어, 관대지 환경에 기토가 놓인 상황이죠. 그리고 이지장간을 보게 되면은 정화 편인이 먼저 그다음에 을목이라고 하는 편관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이 비견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정화가 일단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뜨거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기미 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더 뜨겁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섬세하고 이 기미 기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타로 저그 타로 수사도 많으시고요. 저처럼 상담업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심리 상담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단사도 굉장히 섬세하게 케어해 줄줄 알고, 더 이렇게 배려를 많이 해줘요. 배려를 많이 해주는데, 문제는 고맙다는 말을 좀 많이 못 들어요. 그러니까 희생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세요. 기미, 이 기둥 자체가. 그런 분들이, 청관으로는 정제, 정제가 힘을 거의 못 쓰지만, 지지로는 정관이 들어오는 이 목의 관성의 해를 만났단 말이죠. 그러면 인미 귀문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요. 인미 기문이라고 해서, 귀신기의 문문자라고 해서, 어, 저, 올해 이상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가 이렇게 기문이 걸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혹시 기밀주인데, 음, 건강 문제를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을 것 같아요. 다른 방송에서는 이거 아마 얘기 안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토가 너무 많은 분들 있죠. 운세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기미기둥인데 주변에 전부 뭐 무토, 기토, 아래에도 막 토가 많아요. 그러면 토가 많으면 기본적으로 이 이민년이 왔을 때 목온이 오다 보니까 더더더더 6년 동안 뜨거워질 거란 말이에요. 2022년도부터 23, 24, 25, 26, 27 이렇게 굉장히 뜨거워져요. 목화로 흘러가니까. 그러면 화기온으로 인한 설기장역이 굉장히 심해요. 설기장역이 심하게 되면 은 특히 이 눈, 시력 시력이라던가, 또, 눈 건강이 굉장히 다운될 수가 있거든요. 뭐, 한쪽 눈이 게좀잘안 보인다거나, 컴컴해진다거나, 안과에 가서 진료를 좀 받아봐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요거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토가 많은 기미 일주 기둥. 어, 그리고, 이, 이민이 오면서 건강도 건강이지만, 이제 예민해질 수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래서 회사를 옮겨야 되나 아니면 현재 있는 곳에서 이사를 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아질 수가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음. 이렇게 토가 많은 분들이 아닌 그냥 일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약한 경우에는 도움을 좀 받는 경우가 많으실 것이고 신강한 경우에서도 목을 용신으로 쓰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기본적으로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고 목을 용신으로 쓰는 분들은 괜찮단 말이죠. 직장에서 승진이라던가 또 자기가 원하는 시험에서 괜찮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거나 또는 그런 경우도 있죠. 이 관으로 인해서 기미 같은 경우에는 음 주변 사람들이 고맙다는 말을 못들었다그랬잖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이제 고맙다는 말을 해줄 수 있는 해가 되는 거죠. 고맙다는 말을 내 주변 사람들, 특히 내 윗사람 포함해서 직장에 있는 사람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손님들께, 단골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주변에 또 소개도 이어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기미들은 또 보시면 될것 같고요. 굳이 이거 지장을 안 적어도 되겠죠. 음. 그러니까 정관, 정관 보시면 아래쪽에 있는 이 간목하고 기토가 또 이렇게 암압을 하니까 나쁜 애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러면 희망을 가지고 기유 보겠습니다. 기유 시작. 자, 기후일주는 또 새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려드릴게요. 식신을 깔고 있어요. 이속서 이제 신금 식신을 깔고 있고, 물론 경검도 있지만 경검은 약하고, 신검 식신을 까고 있는데 유가 예전 제 방송 챙겨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유가 바로 말을 하는 입이에요. 현금을 뜻하기도 하고 또뭐 술자리 이런 걸 의미를 하기도 하고 물상으로는 근데 말을 하는 입을 많이 뜻해요.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에도 분명한게 있어요. 말을 두리무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거는 또 다르거든요. 저는 이제 시간에 이 시지에 유가 있어요. 말을 함에 있어서 이거는 이거다. 저거는 저거다. 이렇게 기다 아니다가 굉장히 분명해요. 이 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어 영업을 만약에 이분들이 하시게 되면 굉장히 그 사람을 목표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 설득을 잘하는 성향이고 이게 입이니까. 이게 성, 그만큼 성격이 이제 굉장히 분명하다는 거죠. 이분들이 어쨌든 유에게 도움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민연들어와서 이렇게 관원이 들어왔습니다. 정관이 들어오게 돼서 인류가 원진이 되는 거죠. 인류가 원진이 되는데 건강 문제를 또 언급을 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원진이 되는 글자가 들어왔을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딴건 아니고요. 다쳤을 때 누구나 다칠 수 있죠. 뭐 칼로 잘못 이게 긁는다거나 아니면 뭐 간단한 포장일을 한다거나 다칠 수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다칠 수 있는 요소는 많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원진이 들어온 해에는 흉터가 생길 수 있어요. 흉터 조심. 그리고 식신에 어쨌든 타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유가 이 인에서 절지 환경, 즉 무력해지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신강에게 그게 더 강해요. 신강, 기호일주. 이분들은 더 조심해야 돼요. 나머지는 그렇지 않아요.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데 이 식신이라는 것이 나한테 있어서는 부하직원도 되고 또 자신의 사업 아이디어도 되거든요. 아이디어로 먹고 사는 분들, 기획을 하셔야 되는 분들, 또 회사에서 머리를 많이 쓰는 분들, 개발자라던가 IT 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 사업의 최전방에 나와 있는 분들, 나라 국가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 연구개발을 많이 하시는 분들, 연구원도 해당이 되겠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아이디어에 내가 발목을 잡힌다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공로를 빼앗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관성이 들어오다 보니까 공로를 빼앗긴다거나 신강한 경우는 그래요. 근데 신약한 분들께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신강의 경우만 해당이 되시는 것이고 신약 신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득을 받아요. 이게 원진이 들어와서 과정은 좀 번잡스러울 수가 있겠지만 음, 관이 그동안 필요했던 신약분들, 목이 들어와야만 되는 상황인 분들 이분들께는 아주 좋은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원진으로 인해서 적과의 전쟁을 통해 내가 경쟁해서 유리해지는 상황이 올수 있어요. 그게 이제 장사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그한 라인의 골목에 전부 침체돼 있었는데 내네 자리만 장사 잘 되는 거예요. 내네 자리만 손님이 꼬이고 그렇게 될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기회 보겠습니다. 희망 가지시고요. 이제 기회 일초 보겠습니다. 기회 시작! 자 기회는 보시면 정제를 깔고 있고요. 근데 이 해수가 보시면 무토 감목 임수예요. 그러니까 겁재, 정관, 정재인데 간목이 세요. 그래서 기일주가 기본적으로 이 간목이 세기 때문에 건강 문제가 신강한 사주가 아니면 건강 문제가 있어요. 신강이 아니면 기본적으로 간목 정관의 영향 때문에 음. 좀잘안 나는 어떤 희귀 질환이 있으시다거나 늘 병원에 가셔야만 되는 건강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 다른 사람 앞에 나 자신을 좀 드러내는 거를 좀 부담스러워 하시고, 기본적으로 기에, 이 기둥 각지신 분들이 보수적인 성향이 좀 있어요. 해월에 태어난 기토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아티스트다, 연예인이다, 댄서다. 그러면 좀 내성적일 수 있어요. 자기 드러내는 걸좀 부끄러워 하고, 그런 분들이신데, 어쨌든, 이분들께 이렇게 정관 이민년이 들어오게 되면은 인해 합이 이루어져요. 인해 합이 돼서 관에 이 문제를 받는 것은 신강한 분들이 아닌 경우는 거의 건강 문제예요. 거의 지장관도 보시게 되면 모토 그다음에 병화 감목이잖아요. 이제 병화와 임수가 이렇게 부딪히죠. 부딪히고 그거 하나로만 보더라도 이분들의 의식주에서 돈 문제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그런 분들은 아니거든요. 정제를 깔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편제는 아니지만 우선 정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사주구조가 거의 완만하신 분들은 이 일부 돈 문제 때문에 저 힘들어요. 저돈안모여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거의 대부분 고만고만하신 경우는 돈 문제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일어날만한 것들이 이렇게 모곤이 왔을 때, 이내 합이 일어났을 때, 합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건강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기회 일조분들이 인생에 굴곡이 좀 있어요. 대체적으로 굴곡이 좀 있어요. 잘될 때는 잘 되고 못될 때는 이게 확 꺾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 해놓고 그 지적 재산권 같은 것을 이제 가로채임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다 처음부터 고생해서 일궈놨는데 내가 인정을 못 받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런 중에서 이 이내 앞으로 모곤이 들어오게 되면 은 우선 본인이 가고자 하는 재성 활동 자체에 관이 걸리는 상황이니까 제가 관을 부르고 관이 인을 부르게 되면 은 신약한 분들께는 건강 문제는 있으시겠지만 건강은 다소 악화되지만 그 운세에서는 활로가 열려요. 특히 출세 출세 이게 건강과 직장이 물론 거의 같이 갑니다만 이 인의 합으로 들어와서 승진 또 올라가요 내 자리 자체가 포지션에 올라가고 지사에서 일했었는데 본사로 가고 싶었는데 본사에 이제 발령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거 발령나는 것도 상황이 되시는 거고 어 그다음 어쨌든 이 병화 정인의 이 상황이 들어오기 때문에 겉으로는 이렇게 승진하고 출세하고 이거는 말 그대로 거치예요. 그런데 속은 이제 속이 좀 시끄럽다는 거죠. 속으로는 배우자와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진다거나 또는 장인, 장모하고 또 사이가 틀어진다거나 또는 가족들끼리의 분쟁이 있다거나 싸움이 있다거나 남들에게 말 못하는 속사정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이제 기회 일주분들의 겉과 속이 다르게 흘러가는 올해예요 그러니까, 신약, 신강, 이거를 꼭 나누지 말고, 인트로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 기일주분들은 그것만 생각합니다 아, 건강이 안 좋아지겠구나. 또는, 이제, 남들에게 말을 못하지만, 겉으로는 참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한해지만, 우리 집의 속사정은 그렇지 않구나. 서로 별거를 한다거나, 아니면 서로 각자 다른 방을 쓰면서 모른 척 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또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섯 가지 일주를 제가 차근차근 한번 살펴봤고요. 무토기토, 무토기토 이렇게 오늘 한꺼번에 올려드리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실시간 방송 제가 원했던 방송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2022년도 계획을 세울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며칠 안으로 제가 또 금일간 경금, 신금 이런 식으로 또 연달아 올려드릴 거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